그런데 나중에 이게 녹화 화면하고 오디오하고 이게 맞추는 게 이게 신나 그게? 그래서 예, 예. 이게 녹음이 되니까 예예 파작이 파작 파장. 예. 비슷하게 들어가거든 그 파작을 아 맞추는 거야 딱아그 프로그램에서 그럼 정확하게 딱들어져 있어 그럼 이제 두 개가 파장에서. 플레이 속도가 똑같아야 되겠네 그렇지 이게.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그뭐편 현재 프로그램 보면은 예. 이걸 띄어놓는게 창이 나오는데 예. 이걸 띄어놓으면 이게 이미지하고 아. 그 다음에 녹음된 그 파장이 쫙 나와 요걸 집어 고무트 집어넣는 거야 네. 쫙 나와 요걸 땡기고 해서 딱 맞춰 길이하고 아, 딱 맞추거든 편집도 기술이겠는데 딱 자르고 딱 자르고, 딱 자르고 해서 딱 붙이면 정확히딱 나와 편집도 음. 기술일 거 같아 아 이거 편집도 기술일 거 같아 요즘 그거 내가 공부하고 있잖아 아집을요 아, <웃음> <웃음> 네. 그래서 이건